콜 먹는데 흑진주가 나오네 와 대박이다 까무 까무 너 갖고 올수있 어머니 이거 얼마 줄 건데 자연상 홍아 흑진주 얼마 주실 건데 넌 얼마 줘 근데 기분이 좋은 근데 기분이 좋은데